안녕하세요 검은사막 총괄 프로듀서 김재입니다검은사막의 끝없는 겨울의 산이 업데이트됩니다 오랜 기간 많은 무언가분들이 기대해주신 만큼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곧 업데이트될 이 끝없는 겨울의 산에 대해서 무언가 여러분께 미리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어, 우선 끝없는 겨울의 산은 드리간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에일마을이라는 중심도시가 하나 있고 이곳 사람들이 험준한 지형 곳곳에 작은 캠프를 만들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 험준한 지형이긴 하지만 끝없는 겨울의 산은 지역 특성상 탁 트인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많이 있는데요. 아마 무언가 여러분들이 탐험하는 즐거움이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 이번에도 룰루피가 끝없는 겨울의 산 여러 그 멋진 뷰 포인트를 알려주는 탐험 을뢰도 제공하기 때문에 함께 하면서 즐기는 것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끝없는 겨울의 산에서는 기본적으로 눈이 자주 내립니다. 간혹 눈보라가 휘몰아치기도 하는데 이 눈보라에 오래 노출되어 있으면 생명력이 감소하는 동상 디버프에 걸릴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동상이라고 하니까 많은 모험가 분들이 걱정하실 것 같은데요. 이 눈보라는 일반지역이나 저지대에서는 잘볼수 없고 고지대로 올라갔을 때더 확실하게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여러분들이 눈보라에 플레이 시야가 방해되거나 질병에 자주 걸려서 플레이 피로도가 높아지는 것을 최대한 막고자 했습니다. 대신 이제 높은 곳에 올라갈 때는 더 강력한 눈보라를 만끽할 수 있고요. 겨울산의 절경을 온몸으로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끝없는 겨울의 산은 자율지역이라는 컨셉으로 점령전 성주 혜택 같은 설정은 없습니다. 대신에 추후에 거점전을 할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 거점전은 자율지역인 만큼 기존 거점전과는 조금 다른 시가전 붉은전장과 같은 새로운 규칙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냥터에 대한 정보입니다. 옥진신이들을 상대할 수 있는 비치별필숲, 그리고 쏟아져 나오는 무로웨크들을 상대할 수 있는 무로웨크의 비궁, 마지막으로 이제 일종의 디펜스 게임 형태의 겨울나무 화석이 업데이트됩니다. 사냥터 난이도는 쿠툰 기준으로 옥진신이와 무로웨크의 비궁은 적정 공격력이 280에 방어력 350으로 잡았습니다. 겨울나무 화석은 무언가 여러분들이 직접 난이도를 선택할 수 있게 설계했는데요. 무언가 여러분들은 공격력 250과 방어력 320, 그리고 공격력 280과 방어력 350두 가지 난이도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플레이하시면 됩니다 물론 난이도에 따른 보상도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세 사냥터 모두 각각의 특징이 있고 공격 패턴도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모험하시면서 공략을 해나가는 즐거움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레테아의 망각은 쿠튼 기준으로 공격력 290 이상을 기본으로 잡고 있는데요 사냥터에서 획득할 수 있는 입장권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사냥터입니다 입장이 제한적인 만큼 보상도 그에 맞게 설정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각 방의 미션을 클리어해서 빨리 클리어하는 그 단계에 따라서 다음 방으로 더 빨리 탈출할 수 있는 그런 방탈출 형태의 던전입니다 다음은 특별한 몬스터에 대한 정보인데요 우선 끝없는 겨울에 사는 수호하는 에레보크입니다 에레보크는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분류되는데요 하나는 옥진신이나 겨울나무 화석에서 전투를 하다보면 낮은 확률로 등장하는데 좀 강력하지만 혼자서도 처리할 수 있는 형태의 밸런스를 잡았습니다. 기존에 큰 의미 없었던 별사탕목들과는 좀 다르게 미니맵에 별사탕이 뜨면 굉장히 반가운 몬스터가 될것 같습니다. 다만 좀 강력하기 때문에 주변에 몬스터가 있을 때는 조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정해진 위치에서 강력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발렌시아에 있는 수문장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등장한 에레보크는 눈보라와 함께 전조 영상이 나타나고 혼자서도 어떻게든 상대할 수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선택일 겁니다. 함께하는 모험가분들이 있다면 좀더 수월하게 사냥을 할수 있고요. 루팅이 최대 5명까지 가능하니까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무로에크의 미궁 여왕이자 오두머린 베르세데스입니다. 무로에크의 미궁에서 사냥하다 보면 이 여왕의 방으로 갈수 있는데 미궁에서 전투하는 모험가분들이 많을수록 더 빨리 출현하게 됩니다. 베르세데스는 최대 6명의 모험가분들까지 로팅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새롭게 추가되는 아이템 소개인데요. 어, 먼저 라브레스카의 투구입니다. 죽은신 갑옷의 투구 버전이고, 제작하기 위해서는 카프라스 10단계를 돌파한 동우두머리 투구나 동거운별 투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키 아이템으로 서리의 불꽃이라는 아이템이 필요한데요. 기본적으로 이 아이템은 앞에서 설명드린 우드머리들 에레보크와 베레스데스를 통해서 완제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완제만 있으면 난이도가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불씨를 모아 완제로 만드는 것도 준비했는데요. 이 불씨는 옥진신이들이 서식하는 빛치별빛 숲에서 획득 가능합니다. 다음은 새로운 검은별 보조목입니다. 끝없는 겨울에 산 전용 아이템은 아니지만 기존이랑 동일하게 균열의 잔재와 망령의 기운으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요리와 비약도 추가됩니다. 우선 요리의 경우 에일 정식 등이 추가되는데요 호흡작, 힘작, 뭐 자동낚시 같은 일명 잠수형 컨텐츠들을 진행할 때 도움되는 효과입니다 기존 크론 정식이 PV, PVP 생활에서 각각 확실한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효과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방향을 좀 잡아 봤습니다 비약이나 영약, 향수도 추가되는데요 격분의 영약, 통찰의 향수, 숨결을 머금은 정령의 향수 비약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숨결을 머금은 정향비 같은 경우에는 기존 정향비가 TV2에서 조금 더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새로운 수정도 추가되는데요. 핵심은 저항과 저항 무시 수정입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수정은 전체가 아닌 개별 상태의 효과를 무시하거나 높일 수 있어서 모험 여러분들의 캐릭터의 특징이나 전투 스타일에 따라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토리와 연출에 대한 소개입니다. 이번 끝없는 겨울에서 한 메인 의뢰는 영지를 준비하면서 가장 오랜 기간 힘주어서 개발했던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스토리를 조금 더 시각적으로 느끼실 수 있도록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해서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상황을 만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에 없던 시스템을 새롭게 개발하면서 만들었는데요. 이 끝없는 겨울의 산이 지연된 이유 중에하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는 텍스트를 보고 읽으면서 상황을 이해했지만 이제는 이런 연출 효과와 함께 모든 대사의 풀더빙이 되어 있습니다. 플레이 해보시면 확실히 기존과 다른 느낌으로 이번 메인 의뢰를 진행하실 수 있을겁니다. 그리고 스토리를 진행하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조르다인의 인간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고 새롭게 등장한 귀염둥이 란도는 메인 의뢰에 활력을 주기도 할겁니다. 물론 알 연타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스킵 기능도 준비했지만 가급적이면 한번은 풀버전으로 스킵 없이 느긋하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겨울에 산 메인 의뢰를 모두 완료하면 특별한 귀걸이가 보상으로 주어지는데요 이 귀걸이는 강화는 안되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성능을 낼수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끝없는 겨울에 산 메인 을에는 기존 모험가 분들도 바로 플레이할 수 있지만 1레벨 그러니까 이제 캐릭터를 막 생성하신 분들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캐릭터를 생성하실 때 어느 곳에서 모험을 시작할지 정할 수 있고 끝없는 겨울에 사는 선택하면 드리간에서 튜토리얼을 약간 거친 다음에 바로 겨울산에 오를 수 있습니다. 대신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끝없는 겨울에 사는 선택하시면 기존 스토리라인을 요약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스포일러가 싫으신 분들은 고대인의 석실에서 시작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검은 사막과 함께 해주시고 또 빛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